안녕하십니까 9월 20일자 해외선물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취자선물 김억수입니다 어, 그럼 해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미 증시는 독일의 중앙은행에서 독일의 경기 침체 우려를 경고하자 장 초반 1%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금주 fmc를 앞두고 1 0년물 국채금리가 2011년 이후 처음으로 3.5%를 상회한 등 금리가 급등하고 달러 강세로 기술주에서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에서 아이폰 판매 실적 개선기대로 2% 이상 상승했는데요. 테슬라도 상하이 공장 증설 소식과 실적 개선기대로 2% 이상 가격이 상승하며 시장을 견인했습니다. 원인은 유럽발 경기 침체 이슈에도 불구하고 상승했는데요. 오펙의 산유량 공급 감소 소식이 상승 요인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 경기 침체 이슈로 1% 가까이 하락하며 시장은 좋지 않았는데요 애플과 테슬라 같은 개별 기업들의 실적 기대의 시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 정식 언급에 모더나가 7% 이상 하락하는 등 코로나 관련주는 하락을 보였네요 개별 기업들의 실적과 기대에 영향을 받은 증시였습니다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스매도 포지션 동향을 통해 나스닥 장세를 분석해볼까요 나스닥 매수매도 포션 동향은 HDS 화면번호 402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 차트를 보시면 나스닥은 매수 79%, 매도 21%로 매수 우위인데요 대체적으로 시장은 대중의 심리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비율로는 시장 매도 쪽이 더 가능성이 있겠네요. 다음은 미국 주식옵션 소식입니다. 먼저 주식옵션 종목들에 영향을 줄수 있는 주요 일정을 살펴보시겠습니다. 한국시간 기준 금일 21시 30분에 8월 신규 주택 착공과 8월 건축 승인 건수 발표가 있습니다. 이전치보다는 낮은 수준이 예상되지만 예측치보다 소조를볼 경우 건설노동자의 일자리 및 다양한 건설업체 및 시장에 좋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금일 예정된 배당 일정과 기업 이벤트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11,800포인트에서 지지가 예상되며 12,400포인트에서 저항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유는 81달러에서 지지가 예상되며 91달러에서 저항선이 예상되네요. 금은 1660달러에서 지지가 예상되며 1730달러에서 저항받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시장은 급격한 움직임이 없는 관망세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기대되는 종목이 있기마 하는데요. 애플 및 테슬라 등 상승 여력이 예상되는 종목에 콜옵션 매수도 한 전략이 될수 있겠네요. 참고로 유진 고객님께서는 HTS 트레이딩 커뮤니티 화면을 통해 주요 종목에 대한 실시간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보실 수 있습니다.